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The t 임차입니다 이거 한글화 되어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구입해서 그 플레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무나 선택한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아, 갑자기 작업을 시키기 시작했죠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작업 하나 자 삼촌이 시킨 일이요 한번 진행 해보고 자 지금은 무슨 일을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청소를 시작해서 여기를 개선시켜야 된대요 자, 빠르게 청소를 해봅시다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설마 제가 집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삼촌이 이렇게 청소를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 거야. 자 복원하냐 폐기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호 석고도 발라주고, 음 좋네요. 자 이거는 100%네요. 한번 해봅시다. 깔끔. 자 얘는 70%. 이거 가능할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과연? 여호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예산은 여기 아래 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대로 적절하게 맞춰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고객님들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바닥부터 리놀륨이라는게있어 뭔가 좀 멋지게 만들어보려면 음, 여기 파란색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 아이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어우 눈부셔 자 이렇게 하고 자 괜찮은 색깔을 찾아 봅시다 이거? 음. 비싼 거 쓸까? 비싼 거 쓸게요, 그 자, 이렇게 이쁘게 감싸주고. 턴널에서 여기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다 지어주고. 됐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가구를 설치하네요. 전자렌지 필요하고, TV 프리하고, 변기 화장실 필요하죠 그래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변기를 지으려면 제 생각에는 어, 이쪽이 비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동시키던가 그렇게 합시다 호잇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TV를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자리를 이동시킬게요 자, 여기다 놓고 얘를 전을 시킬게요 자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 붙이고 좋고 얘를 여기다 붙일까요?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치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전자렌인지음 지금 예산이 9천씩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이것저것 잘지으면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디보자 일단 식탁을 하나 짓고 그 위에다가 전자렌지 하고 어 아, 알고 있어요 진짜 돈 적당하게 쓸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 괜찮은거 그냥 놓읍시다 이렇게 하나 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선호한게 DVD하고 TV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가구 중에 DVD가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겠죠? 벽걸이 TV <웃음> 비싸보이는데 이거? 일단 여기다 설치하고오 비싸다 그리고 DVD 플레이어 이게 고작 다야? 자 이렇게 놓고 거의 다된것 같죠?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았네요 6,000달러 아마 욕실은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설치를 할게요 얘는 이렇게 싸면 너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쪽 라인에다가 여 볼게요 자 이렇게 찍고 아이고 너무 가깝나봐요 아이고 너무 가깝나봐요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화장지 에이 아이를 설치하면 끝 끝이죠 근데 제가 봤을때는 음 이렇게 지우면 똥 싸는게 보이잖아요 저거는 좀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그건 좀 확인해 봅시다 똥 싸는걸 저렇게 보이게 만들면 좀 그러잖아 음, 여기는 몰막이라던가 그런 커튼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없어요. 그 일단은 완료를 할게요. <목소리> 여보, 자, 이 집을 임대를 해보래요 근데 지금 돈이 얼마 없을 거예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만 연결시켰던 500달러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죠? 한... 아까 전에 6,000달러 정도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리고 자, 리뷰 한번 볼게요. 아, DVD 설치했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택된 가구는 너무 유행이 지났다고? 왜? 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일단 그렇다 치고 자 남은거 한번 진행해볼게요 작업 중에 괜찮은거 골라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합시다 응?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자 이쪽은 뭘 해야 되죠? 화장실 개선시켜야 된대요 오케이. 자, 화장실 쪽 개선시킵시다 일단 초록색 취향참 독특하시네요. 타일 혹은 라미네이트를 설치하는데, 타일 초록색에 어울리는 타일은 뭐가 있을까? 음, 네가 원한대로 줄게. 자, 이렇게 하고 벽은... 뭐 이런 데는 그냥 일반적인 무늬가 없잖아. 그치? 그니까 얘를 계속 치할게 헉! 잘못했죠? 어마저 지금 다른 벽에다 했어요 이거 없앨 수 없나? 어잇! 망했네 뭐 어찌됐건 일단 그려내려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샤보스랑샤보스가 얼마 정도 하죠? 한 40정도 쓸게요 일단 40정도 쓰고 그거 회전시킵시다 자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찍고 그 다음에 화장실 만들어야죠 화장실을 한 이정도 레벨로 칠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설치하고 자 선호하는게 있죠 어? 벽끝내기 왜 83%야? 설마 이쪽 잘못 지어서 그런건 아니겠죠 제가? 아 그래요. 여기 안했구나. 호잇! 됐죠? 음. 이렇게 하고 자벽시계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게 벽시계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한번 설치해볼게요. 호잇! 뭐안 이쁘긴 하지만 지금 남은게 162밖에 안돼? 이게 아,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쓴것 같죠. 뭐 어쩔 수 없죠. 호 고객님, 만족하시나요? 따봉! 따봉! 음! 따봉! 그래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음.. 이거밖에 못받았네요. 자 노력을 더 해봅시다. 6,000달러가 더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해야돼. 자 리뷰 한번 볼게요. 아니 무슨.. 아뭔 뭐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요 이런거 다 했죠. 그래 그래. 이 정도면 평가 괜찮은 것 같아. 암! 자 다시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싼거부터 계속 합시다. 익숙,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호잇.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또 파란색 혹은 초록색이고 이런거랑 저 분위기 비슷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자 일단 탈규를 깔아주고 음, 이렇게 깔아주고 벽을 초록색 계열 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이상해 비싼거 쓸까요? 비싼거 써도 될것 같은데 지금 자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적당히 씁시다 자 이렇게 자이 색깔로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도 됐고 이제 화장지하고 어, 이것저것 다 지으면 되는데 자, 욕조하고 샤브스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이 아이를 을게요 비싸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를 할 거예요. 자 여기다 짓고 변기, 변기, 솔 세면대, 오케이 세면대는 이거밖에 없니? 어, 이거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왠지 이거 안해주면 화낼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다 세면대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쪽에다 달아주고 변기, 병기. 변기는 여기다 설치할게요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비싸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 한번 지워줄게요 여기다 지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기 아니 그 통도 이렇게 지워주고 화장지도 달아주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마음에 들것 같고 자 남은 돈은 얼마 남았죠? 변기솔 변기솔은 좀 비싼거 설치 해줄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게 뭐가 있죠? 욕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욕조를 왜? 선호감구 신경 안 써도 되는데잖아 그거 끝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91%? 왜? 뭐가 빠졌을까요? 그냥, 이 벽걸이 식물하고 그런 거다 해줄게요. 음. 자, 장식을 달아줄게요. 그 장식 달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너도 이 아이 달아주고 그리고 자 식물 멋진거 하나 달아줄게요 호잇 잠깐만 이동합시다 그리고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거울을 달아주는게 어떨까요? 여기? 이거를 좀 옮기고 거울을 잠깐만 여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에다 설치할게요 자 완료합시다 한2 0 0 0 달러 남아있긴 한데 뭐이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음 이러면 될까 설마 싫어하진 않겠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설치합시다 우이. 좋아요 자마무리해을게요이자 고객님 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봉. 나봉. 나봉 그래. 자 전반적인 구, 구독까지 한번 보고 나봉. 어 좋아요. 자 평가를 한번 볼까요? 아니 왜? 아 내가 <웃음> 왜 이렇게 그어음 제가 너무 구닥다리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쨌건 지금 5,000달러 모였으니까 아니지 6,000달러를 모아야 되죠? 작업 한번더 해야 돼자 괜찮은데 한번 찾아보고 또 화장실이죠 후잇.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어디가 화장실이니? 여기니?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아 침실을 작업해달라고? 흐흠 그래 어떻게 해주 좋을까? 초록색 혹은 파란색 얘는 체크무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체크무늬를 한번 설치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체크무늬가 아니긴 하네요 아 이렇게 놓고 자 벽을 선택합시다 벽도 좀 통일감 있게 좀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이 아이? 그, 이 아이로 합시다. 오잇! 어우, 너무 눈치워. 자, 여기까지 칠하면 끝나죠. 100%.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찾아볼게요. 우선 침대를 구입합시다 코너형 침대 음 일단은 여기다 배치를 하고요 아니면 태양을 봐야되면 여기다 지어야 지워, 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여기다 지읍시다 아니야 한 대로 여기다 지어야 돼. 아닌가? 뭐, 헷갈리죠? 자, 우선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거울하고 동기부여 포스터, 뭐, 이런저런 뭐, 요구치가 많은데, 차근차근 볼게요. 아, 이거 말고, 잠깐만. 자 가구들 중에 괜찮은게 있을텐데 우리가 원하는게 없잖아 거울, 트로피 이런거 어디서 찾아? 아 여기구나 장식품 그래요 아 이런거는 위에다 올려야 되는거잖아 거울 거울은 일단은 이런거를 좀 지어놓을게요 그게 맞는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소피라든가 그런거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또 얼마 남았어 자 운동장비 아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이거 아 일단 러닝머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고더 필요한 거. 트로피, 거울, 장식품. 아니야, 이거 탁자가 필요해. 자, 가구 한번 찾을게요. 가구 찾은 다음에. 선반 책장도 필요해요. 여기 사이다가 에좀 우겨 넣을 수 있는 애가 좀 필요하긴 해. 여기. 이거 너무 커. 이 아이 자, 이 아이를 여기다 설치하고 책들을 좀 집어넣을게요. 자, 장식품으로 가가지고 책들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쵸? 되겠죠? 그 동기부여 포스터. 비싼 걸로 합시다 자이 아이는 그 뛰면서 자극 받으라고 여기다가 워크하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 포스트 하나만 더 설치할게요 이렇게 Be Brave 딱 하고 그 다음에 토피토피는 트로피. 위에다 올립시다 여기다 올리면 되겠죠? 호야 근데 진짜 보니까 제가 진짜 유행을 참... 어 그래요..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못지었다 그쵸? 아 이거는.. 그래.. 음, 그렇게 평가 받을만해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스판 어디에다 만들지? 벽선반 체스판, 체스판, 체스판을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거울이죠. 전신 거울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놔뒀죠. 그러면 악세사리 찾아볼게요. 이거노자리가 없잖아? 책들 책들은 좀만 더 스케치를 해야겠다 책어디갔니책 여기 있나? 책이 여기 있을거에요 여기있다 자 역사책들 어. 자 이렇게 몇개만 더 집어넣을게요 됐어 그리고 체스판 이건 꼭 필요해 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어..잠깐 이거 너무 크다 너무 크죠? 이거 말고 작은 테이블 없니?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자 작은 테이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자 이거를 핑크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아 근데 너무 비싸잖아 이거 어... 그냥 내비둘게요 체스판이나 구입합시다 자이 아이를 그냥 땅바닥에다 둘게요자 완벽하죠? 자 평가를 한번 받아볼게요 어? 왜, 왜, 왜? 꽃병, 시계, 벽시계, 선풍기, 아이 하나만 카운트, 거울. 거울 하나 더 필요하다고? 어, 음. 아, 고객님, 까다로시네요 음, 까다로워요. 자, 벽시계 닫아줍시다. 어, 원한 대로 해줘야지. 시계 어디갔지? 이거밖에 없어? 그럴리가 없는데? 자 장식품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알람시계 여기다 달고 원하는대로 해주지 그리고 벽시계도 설치해주고 오잇. 자 다시 평가 63% 아니 왜 자네 아 원하는 게 뭐가 있나? 빨리 이야기. 이거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쓰읍, 뭐가 문제지? 방 장식 점수 벽걸 식물. 그래. 벽걸 식물을 자그 설치해 줘야겠네. 뭐해 줘야겠죠? 자 여기로 가서 몇글리 식물 다 어디갔어? 저번에 다 해금 시키지 않았었나? 자 이거 하나 설치해주고 우잇. 평가를 다시 받아봅시다 66% 아이 오호. 하나만 카운트 깔게 벽 조명, 스탠드, 책상 스탠드. 아이고 진짜. 원하는 거왜 이렇게 많아? 나돈 없어. 자, 이럴 때마다 머리가 아프죠. 자 책상 스탠드로 그냥 일단 지어주고. 이 카페트가 있나? 카페트? 카페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캐비넷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또 평가를 받아보지. 81%. 오케이. 자, 뭘 원하니? 자, 아직도 낮은 게 시계, 벽시계, 선풍기, 선풍기가 없대요. 100%만 맞춰봅시다 선풍기 음.. 여기다 거울 하나 놓고 그래도 81%? 야너뭐하는게 뭐야 작은 식물 큰 식물 오케이 큰 식물 하나 드려놓을게요 그래야겠다 이분이 식물을 참좋아하시는나자 이거를 <웃음> 이거는 좀 너무 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맘에 들어 한데 자식 자 이거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거울을 그냥 없앨게요 이거 없애고 다른 걸좀 설치합시다 97%죠 여기서 해야 될거 작은 식물 하나 더 설치합시다 원한대로 해줘야지 얘, 네가 좋아하는 식물이다. 그냥 벽걸이 식물을 하나 더 지어줄게, 이렇게. 놀자리 없니? 여기 있죠? 으이, 됐어. 야... 무슨 아마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난 돈이 천달러밖에안 남았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자, 고객님 평가 어떨까요? 따봉! 따봉. 제발 따봉이라고 해줘. 오케이. 자, 전반적인 평가. 또유행지 났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됐어. 요 검정색 주방이란 게 생겼네요. 자, 돈 벌렸죠? 오케이. 자 리뷰를 한번 봅시다 이건가요? <웃음> 그거 너무 비싸단 말이야 <웃음> 그거 너무 비싸 얘는 그럼 나뭐 먹고 살라고 자 다시 이동해서 여기도 난방 설치하고 됐나? 음 됐네 자 청소 먼저 시작하고 남은 돈 가지고 뭐어 그래? 오아 예예 빨리 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자 이것도 정리하고 야 술이 100% 가능하죠 이거 쓸사람 쓸 있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복구 시도해 보고 요호 좋아요 자 고생하셨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러게 해줘할게요. 자, 리모델링 도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알,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벽. 잠깐만. 음, 괜찮네요. 이렇게. 오케이. 아 그래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고? 오케이. 돈 들어가잖아! 야, 이거는 아니었어요. 자. 벽으로 맞고, 한번 해봅시다. 냉장고를 좀 만들어볼게요. 일단 시트 먼저 지어야겠죠? 좀 이쁜 걸로 만들어봅시다. 좀 젊은 티가 날려면 아래쪽에 닭을 좀 이쁜 걸로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뭐야, 이거. 아까 가이드에 나왔던 그 마크죠? 자, 그러 얘에 어울리는 벽지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 봅시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 잠깐만, 이것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걸로 할게요. 아야 안쪽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안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아 뭔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던데아 이거 색깔이 좀 그렇죠. 자, 안쪽은 좀 분위기 있게 이 색으로 좀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 화장실도 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할게요 아 근데 너무 안 이쁘다 <웃음> 아 너무 안 이뻐요 진짜 안 이쁘네 자 냉장고 일단 중간 레벨로 먼저 지어주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얘도 위치 바꿉시다 일단 여기다 TV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게요. 회전, 회전 오케이 하고, 이 아이는 여기다 하고, 자 냉장고, 냉장고는 여기다 할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죠? 나중에 주방 설치해도 되니까 호이자 이렇게 놓고 침대 아 침대를 생각 못했구나 그흠 아, 일단 이 집은 작은 집이니까 뭐 나중에 확장시키면 되겠죠 맞죠? 음, 그래서 침대 먼저 지을게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인용 침대를 한번 지어줄게요 색깔이 안예쁘다어 이거 진짜 안이쁜데 어허 내가 원했던게 이게 아닌데 자 일단 여기다 짓고 그얘 조금만 더 이동시키고 회전시킵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더 구경하게끔 여기에 배치되어야 되는게 맞는것 같아요 리고 이거 좀 땡깁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야, 변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남의 집은 그렇게 잘 지어 놓더니 자 이거 바깥으로 뺄게요 여기다 빼고 얘도 여기다 빼게자 이렇게 놓고 자 욕실로 가서 부스 한번 지어 놓고 쇠고 부스를 한번 지어줄게요 멋지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화장실 화장실 지어야겠죠 자 화장실은 여기 그리고 화장지는 여기 그리고 화장지 위에다 올리고 놀 데가 없잖아. 일단 포기하고. 그 다음에 거울 하나 달아줄게요. 거울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 세면대 달아줄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음. 자리가 안 나오네. 여기다가 할수 없잖아. 어, 되는구나. 그럼 얘를 여기다 하면 되겠죠. 는안 되고. 에헤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일까요? 음. 그 TV를 티비를 좀 달아주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그쵸? 아, 인간적으로 TV는 좀 달아줍시다 주방하고 자 싱크대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비싸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거 붙이자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라도 하고 얘는 좀 옆으로 뺄게요 그래 그리고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TV를 달아주면 될것 벽걸이 TV 아유 너무 비싸 자 스크린 TV 위에다 달수 있나요? 개풀 슬프네 아 <웃음> 어, 슬프네 잠깐만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나? 자, 좀만 더 장식을 해봅시다 자 이거 달아주고 의자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뭔가, <웃음> 진짜, 그, 컨테이너 건물 같잖아, 이거. 아, 이거 벽지 좀 바꿉시다. 아, 이상해, 이거. 아, 이상해, 이상해. 내가 원하던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아까 전보다 낫다. 아까 전 너무 콘크리트였어. 그래요. 이쁘죠? 자, 그 다음에 벽시계 하나 달아줄게 벽시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해준다 자, 그리고 달력 달아주고 자, 빡세게 이래라 그래야지 더 좋은데 간단다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 됐겠죠? 호잇? <목소리> 어, 그래, 그래. 자, 오픈하우스 한번 눌러볼게요. 호잇! 어, 그래? 자, 한번 해볼게요. 어, 나가요? 나 나가요? 잠깐만. 합장 시도하기? 오, 저거 지금 마음에 든데. 호잇! 계약 기간 어떻게 할래? 어, 너무 빡세게 받으면 애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고민할게요. 자, 우리 욕심부리지 말고 한 2,000달러만 받을게요. 한이 정도? 어, 어 내가 3 0 0 설득했니? 오케이 그럼 반정도 만족할게 호이. 야 우리 손님이 생겼어요 그 사람 불러오지 말고 그거 자, 이건 또 뭘까요? 어 이게 뭐지? 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엘리트 계약이란게 있는데 자 일단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래 일단 그렇다 치고 아니 이건 또 뭐야 할걸려고 하니까 자 오케이 산소 보내가지고 마음을 칠게요자 뿌립시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도 자 여기도 마무리 읍시다 오케이 어이 깜짝이야 아, 아무튼 이런 이벤트도 있네요 참 쉽지가 않네 그쵸? 아기 돌보기 이건 또 뭐야 뭐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소렌트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